이제 다단을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단이 하나 인거 단이 두개 인거 다시 단이 하나 인거 다시 왼쪽이 좁은 이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단은 하나죠 그래서 음, 단이 하나짜리를 그대로 쓰시고 뭐 왼쪽이나 오른쪽 가운데 마음대로 위치시킬 수 있죠 이제 이 아래는 2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줄의 끝에 커서가 깜빡이게 하시고 쪽에서 다단 설정 나누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위에서 아래로 한줄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이 위의 부분과 아래 부분이 서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단에서 2단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둘을 선택하시고, 구분선 넣기를 해서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러면 구분선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단이 두 개라고 적어볼까요? 근데 엔터를 치면 계속 단이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걸 끝까지 내려가서 옆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고, 지금 중간에서 여기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쪽에 단 나누기를 누르면 됩니다 Ctrl, Shift, Enter를 치셔도 됩니다 단 나누기를 누르면 커서가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단이두개를 적어 주시고 다시 이 아랫부분은 단이 하나인 걸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줄에 커서가 위치하게 해주시고 다단 설정 나누기를 누르시고 단에서 하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그러면 단이 하나인 걸로 바뀌었죠. 이제 커서를 앞에서 깜빡이게 하고 엔터 쳐서 줄을 띄워도 됩니다. 붙여도 되죠.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아무데나 두셔도 됩니다. 다시 아래쪽에는 왼쪽이 좁은 2단을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에 커서가 깜빡이게 해주시고 다단 설정 나누기 커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이제 단에서 위에 그림부분을 눌러서 왼쪽을 누르시고 구분선 넣기 설정 그럼 왼쪽이 좁게 나오죠 왼쪽이 좁은 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옆으로 건너가고 싶으면 단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의 위치가 중앙과 왼쪽으로 위치가 달라지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시 여기를 블럭 씌워서 단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되돌리기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해주고 까요 단에서 오른쪽 설정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지워 주시면 되죠 이제 아래쪽에 딜리트로 지워 주시고 또 여기 아래를 다르게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어, 다단 설정 나누기에서 이번에는 하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설정 그럼 또 단이 하나가 되죠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새로운 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다단 설정 나누기, 다단 설정 나누기를 해서 줄이 바뀌면 단에서 원하는 단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음, 이렇게 하면 모든 단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어,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먼저 표를 만들고 입력, 표 해가지고 뭐 줄은 한 10줄 정도 할까요? 10줄, 칸은 한 3칸 정도 하겠습니다.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 줄은 마우스 오른쪽 셀 합치기를 해서 합치고 두 번째는 두 개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블럭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셀 나누기에서 셀을 합친 후 나누기로 칸을 두 개로 만들어주면 세 칸을 하나로 합치고 한 개의 칸을 다시 두 개로 나눠주죠 그러면 위에는 1단, 아래는 2단, 그 아래는 3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단이 조절이 되죠 그리고 범위 씌워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향키 아래를 하면 얼마든지 크기 조절이 자유롭게 되죠 그리고 단의 크기도 왼쪽을 줄이고 싶으면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범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여기에서 선 없음 모두를 선택하시고 설정을 하면 이게 다단 설정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단이 하나 여기가 단이 두개 그리고 여기가 단이 세 개죠 그러면 아주 자유롭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단을 쓰는 것보다는 편하게 만들려면 표로 만드시는 게더 간단하고 보기도 좋습니다.